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파이팅! 해! 해! 해! 해! 정수천 예의조고 지지에서는 대구 살리기 사람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군군의 첫 걸음은 지방의회에서 연습하여 이루고 닦던 지방의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되야 조항으로 배출해야 한다. 대구에서 고교나 대학 졸업 후에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이상 서울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춘 다음에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 지방 불균과 지방 자치를 외쳐본들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늘 말로만 외치고 지역에 가심조차도 없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역까지대후에서 지방위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한 예가 불과 1, 2명밖에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놓고도 인재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지방의원들이 업무가 의하심이 의아심, 어, 예결산시이조례제정 지역개발, 지역민의 해결 등 대부분의 국회의원 업무를 축소합니다. 이런 반복 속에 협의와 합의, 소통과 논쟁 등 협치의 기본을 자연스럽게 익힌 준비된 지방의원들이 국회 진출을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 고통을 끝내고 지방의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절대적이다. 이러한 시대의 소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한 것 하는 말이다, 일이다. 전현직 대구시의원 입동은 이번 수정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구에서 준비된 지방의원 출신의 정수천 예비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시시켜 대구살리기에 대한민국 희망을 열어가는데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2022년 5월 3일 전현직 대구시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